네 9월 28일 병찬이의 드라마 브이로그 지금은 샵에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첫 브이로그이지만 오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이로그 찍게 됐고 이제 내일이면 드라마가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의 드라마 현장 그리고 제가 준비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켜봤어요 이제 제가 인사치별로 안 됐어요. 인사치별로 안 되는데 일단 샵에 가서 꽃 단장을 하고 이제 차에 이동하면서는 대본도 읽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에서 단장을 다 하고 이제 촬영 촬영.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또 좋은 만큼 또 드라마도 제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첫 신은 이제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저의 이제 드라마 중에서 수연이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신인데 예, 생각보다 유신이가 되게 뭔가 그냥 철없고 뭔가 노은거 좋아하는 인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게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되게. 그래서 오, 그런 거에 또한번 반전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뭐 보게 뭐 될거요 이런 날씨가 좋겠죠. 날씨가 더 좋아요. 이제 차에서 이동하면서 뭐라는지 보여드릴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약 어, 20분 후에 촬영 들어가는데 그때 한번 더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네. 딱 요렇게 세워 주시고 렇게 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서 있고. 음. 마이로경 조금 어. 들어가요, 기대해주세요. 지수연야 어? 맞네, <웃음> 지수연와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기분이 어떠세요? 브이로그가 원래 이렇게 멘트 있어요. <웃음> 내 브이로그야. 너 유튜브 해? <웃음> 그냥 이제, 네 이제 우리 공식 계정에 올라갔는데 브이로그 네, 지금은 촬영 첫 번째 신이 끝나고 두 번째 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영잘가 함께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된대요 다녀올게요 여러분 네. 네, 지금 이제 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은이제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이유신로 갈아입고 스럽죠이제 수정을 보고 다시 들어이스가도이하스습니다팔자가라이버가가서 마지막 시. 네 마지막 씨로 1부 1 6 신. 수업 잘 들었어? 수업 잘 들었어? 조금 더정격해볼까요 수업 잘 들었어? 수업 잘 들었어? Okay. 야 호랑 어디야? 밥 먹으러 안가? 야 호랑 어디야? 밥 먹으러 안가? 호랑 이은지 이시그래요?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네. 네 호랑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오늘 드디어 드라마 촬영이 종료가 되었어요 야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몇 시냐 한번 보여줄게요 11시 22분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 촬영 시간 끝에 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촬영으로 이동해볼게요 오늘 또 하루 아주 정말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항상 이렇게 드라마는늦게까지 촬영하는데 뭔가 피곤함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다는 데 가장 크죠?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이 큰 만큼 더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촬영으로 가고 있어요 와 날씨도 되게 선선하니 좋네 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날씨가 어떤지 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에요, 지금 지금 어두워서 초점이 안 잡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날씨도 선선하니 괜히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일단 차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이에요 차량에 탔는데 일단 불빛이 쏟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줘요 네안 보이네요 아 좋아요 오 이게 더느낌 있다 오 찾았어요 비법을 또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 여 오늘 촬영 오늘 제첫 드라마 스케줄 브이로그 어, 소통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거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어, 출근길 그다음에 이제 단장부의 모습과 드라마 촬영 현장 그리고 쉬는 시간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병찬이의 라이브 워프 라이브 오프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어, 안녕